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김서경입니다. 이번에 드라마 너는 나의 법에서 천승원 역할을 연기했었는데요. 벌써 어느덧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동안 저희 스태프들이랑 배우 선배님들, 동료들 너무 다 고생을 또 같이 했는데요.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좀 많은 걸 느끼고 재밌었습니다. 이거 진짜 보험 금하지 않나? 다음에도 재밌는 혹은 또 색깔이 굉장히 좋은 연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